잘 넘어가? 넘어가? 어, 그냥 바로 넘어갔어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리아. 다양한 리뷰로 가득 찬미 다림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모든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숙지의 소재를 소개해 드릴게요. 하이생 수치 안는두 포짜리가 있고, 열다섯 포짜리가 있는데요. 애주가인 다림이는 남편과 먹어보려고 두 포짜리 두 개만 주문했습니다. 레트로 디자인 감성 뿜뿜 팀 케이스까지 증정해줘서 참 좋더라고요. 하이생 숙취한 전용 케이스라 쏙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토부밖에안 들어가더라고요. 안 들어가는데? 요두 개만 들어는데요 그래도 휴대하기 좋아서 숫자리 갖고 나가면 딱일 것 같아요. 하이생 숙취안으로 인싸가 돼 보시는 건 어떠세요? 센스 있다는 소리 분명 들으실 겁니다. 오랜만에 곱창전골을 포장해왔어요. 요즘은 홈술이 대세잖아요. 평소에도 남편과 반주를 즐기기도 하고요. 남편이 없을 때 애교 부리며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. 뭐, 우리 이거 먹기 전에 거 하나 먹자. 연습할 때는 애교가 잘 나오는데 막상 하려면 잘 못해요. 맛있는 곱창전골이 보글보글 곱창전골을 보니 하이생 숙취안에꼭 먹고 술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아, 다 됐다 먹자 자어 잠깐만 이거 왜뭐 이거 이거, 이거. 그뭐요 숙취소재 <웃음> 숙취에서돼숙취환 <웃음> 케이스도 있어? 어, 케이스도 주더라 아 갖고 다니면서 꺼내서 먹으라고 음. 아이디어도 좋다 음. 환으로 돼 있는 거네 어 환으로 오. 오. 되는 오오 소라 되는 거 같아? 아니? 그는데 음? <웃음> 근데 <웃음> 보통 환 치고는 좀 작아서 목으로 그냥 금방 넘기겠다 먹는 기분 편하겠네 음. 잘 넘어가? 먹자. 어 바로 넘어갔어 맛을 느낄 시간이 없어 그냥 바로 넘어갔어 어? 하나 떨어졌어 왜? <웃음> 뭐야? 내놔 내 거야 먹었으니까 짠합시다 한잔 따라주고 술도 안 따라주고 짠하자고 했네요 <웃음> 짠으 아. 음. 빨리 빨리 앉아 소주를 오랜만에 먹었더니 쓰더라고요 와아 우와 맛시다 신난 남편을 위해 숙취환으로 3행시 지어봤어요. 숙, 숙취환은 취, 치하기 전이나 취했을 때꼭 섭취해주세요. 환, 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속이 안 좋아도 오케이. 엄마 아빠가 너무 잘 먹으니까 부부 먹방이냐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구 취하고 싶을 때 시기 전날이나 휴가 중일 때 마구 취하고 싶잖아요 그날 제가 그랬고 하이생 숙취한 효과도 궁금했어요 <놀람> 다음 날 잠을 푹 자지 못했는데도 머리가 아프지 않았고 속도 편했습니다. 남편 또한 하이생 숙취안 괜찮다며 많이 사두라고 하더군요. 남편도 술 먹을 때는 좋은데 그 다음 날 머리 아픈 게 너무 싫다고 했었거든요. 1 5포한 세트가 1만 원대 가격이라서 엄청 저렴합니다. 숙제 소재가 인터넷에서 구입을 한다고 해도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하이생 숙취안 부원료가 헛개나무, 꿀, 타우린, 홍삼 등숙 숙취해소와 간기능 보호에 도움이 되는게 함유되어 추천드리고 싶어요 숙취해소에 좋은 현미에 가바 성분도 들어있으니까 꼭 섭취하세요 여보 우리 이거 먹기 전에 이거 하나 먹자